이 영상은 80일간 야나두를 통해 영어 회화를 공부한 BPOEN After 영상입니다. Many foreigners think u uh, s u a l l y many usually many for u uh, s u a l l y many foreigners only know Seoul when we talk about Korea. When it comes to uh, travel destination of South Korea, Uh, many foreigners firstly think uh, Seoul or Busan or 경주. 챌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라. <웃음> 어,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접천으로 야나두의 강의들을 어,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달 정도 야나두를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장단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로 한동안 또좀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10월, 한달 동안 저는 제주도에, 어, 제주도 한달 자리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한 2주 정도 쉬니까 뭔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났던게 영어회화 공부였어요 사실 이제 외국분들께서도 조금씩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영어로 제주도를 소개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월부터 바로 제주도에서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한달이 아닌 80일정도 꾸준히 영어공부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영어를 잘 구사하게 되었는지 비포 f t 프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제 비포 상태를 한번 찍어놓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제 영어 실력을 숨긴다거나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한다면 그건 이제 허위광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그 언어적 영어적 지식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비포를 촬영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겠습니다 Hi guys, this is Korean t a r z a n uh, Nice to meet you. And today I'm gonna uh, introduce you to uh, uh, Jeju Island. Uh, Jeju Island is a really beautiful island uh, located, uh, located at the most uh, south side of Korea. And um, many foreigners think... Uh, usually many... Usually many for... Uh, <laughs> Usually, many foreigners uh, only know Seoul when we talk about Korea. But I think Jeju Island is, I think Jeju Island is really uh, one of the. I think Jeju Island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 in Korea. I'm gonna show and introduce you uh, Jeju Island, and let's get it on. 뭐네이 정도입니다 어 일단 이 표현이 안 나왔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렸을 때뭐 서울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약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잘안 떠오르고 여차저차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정도긴 한데 그렇게 유창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회화 공부를 좀더 확실히 해보고 3개월 후에는 정말로 지금보다 좀더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은 표현들을 좀 구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Let's go! I <웃음> 는오드리 n 리얼 스피드 리스 o 이라는 o 의를들었는 e 요강 Real Speed Listening. If you h e e l s n y o u e 20분 정도가 소 e 가 l e 고모 If you 노 o n t 반복 o 으 the 보면 총 s l e o a n e a t e e y o u o t 30분에서 s 40분 i 도가 t e 되었어요 I haven't done this in a long time. I haven't done this in a long time. I haven't done this in a long time. A good p e r s o n a 부분 good p e r s o n a good p e r s o n I came up with So I came up with So I came up with 10 coffee hats. It, it was a civil war. In my case, in my case 되게 좋은 편이다 in my case. It saves you from being t h e awkward person on the first day It saves you from, it saves you from All you need to do is follow these transfer signs All you need to do, all you need to do 네가 해야 할것은 All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제주도에서는 제가 뚜벅이로 한달 살이 됐기 때문에 40분 넘게 걸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가끔씩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됐어요 Once it's done, you're good to go. Once it's done, you're good to go. o n b h e Once it's done, you're good, go. you good to go. It's really beautiful sky in Jeju Island. So you can just take whatever you want. So you can just go wherever you want. So as you know, it is summer at least for me. I'm sorry if it's not for you. I'm sorry if it's not for you. Around. That way, you don't have to rush around. I'm sorry for the lack of variety. I'm sorry for the lack of variety. No matter how many times, no matter how how family life is going, how family life is going, you known something? is known for some trend is known for Jeju Island is known for. So you, all you're going to do, so all you're going to do is, so all you're going to do is how how she handle 어떻게 조절하는지. How she handle? Let's get honest. 솔직해지자 우리. 솔직하면 얘기합시다. Let's get honest. And then once you have finished, once you once you have finished,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their style, when it comes to 진짜 많이 쓰이는 것.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when it comes to. picking o u t your outfit picking up out your out. picking up out your outfit picking out your outfit o 아... u picking out your outfit <웃음> 자 이제 영어 회화를 공부한 지두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 총 거의 한1 0개의 강의를 들었는데 더 이상은 더 하면 머리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매일매일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몰랐던 표현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이게 지금 세 보니까 한 25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배웠던 표현들 다 한번, 다 한번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다 외워도 진짜 웬만한 거는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표현이 많거든요. 진짜 아팠어 I, I was dying. I was dying. It k i l l s me. It k i l l s me. It k i l l s me. It killed me. It k l l e d me. t k l l e t l e It h i l e e t k l l e d e t i e me. t i l me. It k e t i l e me. It l e t i e me. t i l l e d me. It killed me. It killed me. It killed me. It killed me. It k i l l e 8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했어요 그 꾸준함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이제 애프터 촬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마찬가지로 전혀 이거는 대본을 제가 쓰지도 않았고요 뭐 미리 영장을 하지도 않았고요 진짜로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최근에 외웠던 그 표현들을 최대한 제가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주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영어로 한번 지금부터 촬영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아 떨려 준비하시고 What's up,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Uh, this is Korean Tarzan. Uh, today, I'm gonna introduce you Jeju Island. Uh, when it comes to uh, travel destination of South Korea, uh, many foreigners firstly think uh, Seoul or Busan or Gyeongju. But, uh, I, uh, but, now I, hi uh, but I highly recommend you Uh, Jeju, island, uh, Jeju Island Jeju Island is located at the most side of South Korea and it's pretty uh, big island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beaches There are so many places to visit like uh, Hala Mountain Song San Il c r u l b o n g or many uh, beautiful uh, seashores. Uh, anyway, I took many places of Jeju Island with my cameras and drone. So uh, let me introduce and let me show you beautiful Jeju Island. Good! <sighs> oh. 한이 정도? 그래도 비포 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죠? 다른 건 몰라도 거의 매일 3-40분 동안 또 영어를 듣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습득한 표현은 정말 이제 자신있게 쓸수 있게 되었고요. 처음처럼 말문이 막 계속 턱턱 막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오드리의 리얼 스피드 리스닝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강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엄청 어렵거나 고급진 표현들이 없어서 접근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이 애프터를 촬영 하면서 조금 더 술술 나오길 바랬는데 어쨌든 뭐 이제 세달 한거니깐요 이 기세를 이어가지고 내년까지 쭉쭉 달려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침 제가 1월 달에 2주 동안 유럽으로 또 출장을 가게 돼요. 거기서도 이번에 좀 배웠던 것들 한번 좀 많이 써먹어봐야겠습니다. 새해에 또 영어 공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야나도 회원가입 시에 어, 타잔이라는 코드 입력하시면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한 5만원 쿠폰이 제공이 되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 언어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한번 계속 해봅시다 야 나도 했어 너도 영어 할수 있어 한국태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가 잘 될거야 야 나도 에이